야, 선배님들 지금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초장부터 힘드네요 오늘 갈 캠핑장은 태안에 있는 대명 오토캠핑장입니다 바로 옆에 태안에 석갱이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석양이나 이런 거로 유명해서 많은 유튜브 선배님들 많이 다녀오시고 좋은 영상도 많이 남겼는데 바로 옆에 위치한 대명 오토캠핑장으로 출격을 하고요 지금 여기서 3시간 20분 정도 더 걸리네요 비가 안온 것만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바다로 가는 첫 캠핑이라서 새로운 또 경험을 할것 같은 기대가 좀 됩니다. 차를 사고 두 번째 캠핑인데 지금 꽉차 있습니다. 에. 조만간 버스를 사야 될것 같아요. 30분이 지났는데 시간이 계속 늘어나네. 큰일 났네, 이거. 저... 저... 저희는 지금 o o t s are on fire. i 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j u 시 p like you touch a live. 을 가겠어 i 산을 to go to the c i 다 y I'm going to go to the city. I'm g o i 알람설정까지 <웃음> 어떻게, <웃음> 어떻게 손이라도 이렇게 <웃음> 자, 밥을 먹고 여기, 저 여기다가 피칭하겠습니다 <웃음> 지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들어와서 먼저 치고 자리를 맡았어야 되는데 아까 떡볶이 먹는 순간에 자리를 뺏겼습니다 다쳤습니다 야 거예요? 다쳤어 다쳤어 난 몰라 내가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 어? 지붕 해야지 지붕 근데 각이 안 잡혀가지고 너무 아 이거 못 치겠네 모래에도 뭐, 뭐, 못 치겠네 지셨어요? 다섯 시간 운전하고 오니까 안돼 다섯 시간 운전하고 왔는데 뭐 어떡해 우리 아들 잘겠네 고래가 상당히 그냥 흙이 고운 흙 이게 네. 막 아프고 그런 흙도 아니고 되게 고운 흙 그래가지고 뻘도 아니고 놀기는 좋네요 오늘은 운전에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아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게좀 나을 것 같고 지금 정자 나와있어서 사실 좀 눈치가 보여요 왜냐면 어제께 먼저 온 팀이 하나 있는데 바다를 한 번도 못 나왔대요 아직까지 됐다. 분다, 분다, 분다. 분다, 손 조심해, 손. 이거 쉬어. 비어, 비어, 손, 손 좀. 손 조, 잡손 잡아. 삼시리. 하나 마. 옛날 일기 하러 가져놓고 아빠만 신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웃음> <웃음> 아, 어려떨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빠의 도전 실패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자 아빠들 오랜만에 운동합니다 언제 또 저기까지 갔어. 여기 갔어. 저, 그래도 이제 바람 탔네. 저 위에까지. 야, 바람 탔네. 어우, 잘 달리고 있어요. 우리 아들 못하는 뭐게 없어? 아빠가 그랬어. 아빠가 못하는 게 없었는데, 궁금만 못했지. 아, 저 아버님은 또 저렇게 달리고 계십니다. 아우, 마라톤 선수해야 되겠어. 잘 달리시네. 아버님 잘 달리시네. 면 날리기 장인이뭐 <목소리> 어, 멋진 모습. <목소리> 불붙일 때 가장 섹시하다는. <웃음> 아홉 달 고기 굽는 아이이요 아. <목소리도> 파인애플 아, 파인애플 이 사이즈 살아있네 자 고기 먼저 드세요 고기 왔어요 언니 먹기 전에 먼저 드세요 주원이랑 아빠가 구웠어요 거 고기 보는 소리가? 자 고기 아 여기다, 여기다 줄게 나는 이런 중에 지금 술을 드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계셔서 혼자 먹고 있습니다. 혼자 또한잔 예, 막걸리 한잔 네. 우오이아이좋 좋죠. <목소리> 무조건 좋지. 그 먹어. 다 I want to call out. I want to n t o c call t 야 신났어 얼굴 웃는 것봐아 신났어 뭐 이렇게 발은 뭐래 위에 있고 야 너도 짠내난다 하람이 그렇지 하람이 짠내내지 이거 뭐야 <웃음> 어떻게 <어떡해>, 이거 벗기만 벽에다 부어야 되는 것 같던데 초벌 여기 먼저 아 다쳤어 꼬지가 다탔어나 이렇게 만들거야 나 진짜 머리? 아, 정말. 아, 잘 모르겠네. 하게 <웃음> 아, 정말. 저거밖에 없는데. 계속 받아졌대 아이고. 야물 금방 들어오네. 물 금방 들어오네요. 음. 와, 이게 키로에 60만원짜리 한다는 통이버섯? <웃음> 이용자 라면 그거를 하려고 지금. <웃음> 공무 인분에 요만큼만 이렇게. 이거 이긴 뭐야? 두개넣잖아 지금. 어 몰라 <웃음> 몇개넣는지못 봤어. 이게 키로 얼마라고? 킬로에 3만 원이래. 와. 감 볼려고. 아. 오그 시원한 맛이 진짜 시원한, 시원한 맛이었어. 맛은... 진짜 시원한 음. 맛이었어. 대박 얼큰한 맛이 아니라 시원한 <웃음> 맛 우와 신기하지? <웃음> 어 진짜 신기하다 우리 거 끓고 있는 거지? 그거 끓는 거 같아 아까부터 자식도 그대로 음 <웃음> 괜찮아요? 음 맛있다 버섯이 미쳤네 야버섯 미쳤네 먹어버거 많이 이븐들 보면 헤븐들 보면 헤븐들 보면 헤븐들 보면 보면 헤븐들 보면 헤븐들 보면 헤븐들 보면 헤븐들 보면 헤 형님 이거 너무 빡세요 지금 이거 지금 여기 탄거 어제 고기 굽고 탄 부분을 지금 다 끓이고 지금 탄 거를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첫날 처음 사용했을 때는 이거 금방 쉽게 나왔던 거 같은데 지금 안 되네 잘 아우 너무 빡세네 근데 이 코팅 다 벗겨질 것 같아 어차피. 반리처럼은 양말 신아야 돼. 해 내가 고아더유 내가 안너너다다야 야박자가안 맞잖아 지금 위에야 아이고 지 아이고 어지러. 아이고 어지러. I'm n o a f 까먹어도.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일단 오늘 둘째 날이 이제 저녁이 다 됐고, 어저께랑 오늘 이제 먹을 거를 거의 다 먹어서. 광어우럭 플러스 매운탕. 광어우럭 매운탕까지 어, 시켜서 이제 오늘은 그렇게 저녁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뎅을 이렇게 꼬먹어, 처음으로 꼬먹어봤는데 오뎅이 꼬먹은 것도 맛있네요. 아, 지금 여기는 영상에서도 많이 말을 했는데 석갱이 오토캠핑장이라고 일몰이 되게 유명한 그런 캠핑장이 있는데 그, 거기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대명 오토캠핑장이라는 데요 이곳은 상대적으로 양쪽보다는 좀덜 알려졌지만, 아, 일몰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캠핑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데트나 아니면 파세석에서 캠핑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모래. 아, 우리 모래, 모래에서 해봤어. 이게 아직까지 처, 적응이 안 되지만 마음을 녹게 되고, 아 캠핑을 자주 가서 이 모래를 빨리 다 털어내야 되겠구나. 아, 빨리 다음번에는 계곡이나 백트 쪽으로 가서 이 텐트에 쌓인 모래들을 털어내거나, 어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래에서 노느라고 너무나 즐거웠어요. 애들은 또 모래서 에 노는 거 좋아하니까 모래놀이하는 모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차에도 아저새차에 지금 모래가 지금 난리났어요.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지금 어, 한달 정도 됐는데 첫 번째 영상이 만 뷰가 넘었어요. 만 사천 뷰 현재 만 사천도 만 오천 뷰 가까이 되어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선배님들의 예전 모습을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그런 영상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웃음> 앞으로도 또더 재밌고, 진짜 실질적인 그런 어, 캠핑에서의 에피소드들 많이 다루면서 이렇게 또 영상 만들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마스틱>.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와요>? 알람 설정까지. <웃음> <웃음> 그런 거잘 찍어가지고, 저는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뜨겁습니다, 차 지금은 전화하니까 대야먹이어요방어유나베 아니 저 아빠한테 잘 보여야 돼 음. 아빠도 원래 음. 유튜버야 음. 돼? 야 그니까 지금 블로그 하면서도 유튜브 할 수도 있어. Yeah. 괜찮아 편해. 그니까 캠핑을 안 하던 사람이 있으면은. 不是 <laughs> I can't let you go. There's no way. I'm already sold. I'm already s o l 이 I'm a l r 중국집을 갔는데 거기 탕수육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옛날 탕수육 맛나고 그래가지고 탕수육 먹으러 갔다가 그러고 천천히 a 퇴촌하려고 합니다. Still burning, so hold me